우리 한번 지난주 우리 드렸던 강의한 1문 제가 한번 묻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열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생사간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요 최대의 위안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런 설명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음 그리스도께서는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고 또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이루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어, 나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 그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말은 단어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왜 등장을 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고 그 구원을 구속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등장하느냐 성경에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으며 이 구원이 왜 틀림없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은요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되어짐에 있어서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명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이 말은 이제 기독론적 삼위일체다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확실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가 아니라, 성자, 성부, 성령. 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이 사실이 유일한 위로요, 유일한 행복이요, 위안이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구원, 구원이 구원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세 파트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파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순종 이세 부분을 지금 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자 보세요 어, 이제 나의 몸,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바로 뭐로 시작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죠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그리고 또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 속에서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값, 죄책, 값죄이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은석식이 뭔 말인지 모르죠 영어로 안 하니까 이제 모를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선고하고 심판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또 다른 그것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뭐가 아, 나타나 이렇게 발견되더라 할지라도 그죄 값을 다시 물어서 다시 심판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값을 치루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됐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서 내가 한번 용서 이렇게 판결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벼워 어, 좀더 강하게 내가 심판을 했어야지 에, 안 되겠어 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죄를 묻고 그 죄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치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치르신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말은 다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한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를 치른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안에 어떠한 모습을 본게 아니라 보고 넘어간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서 이 가문을, 이 집안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이죠. 패스오버 하듯이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얘기해 주는 그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셨다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판 속에 내가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때 앞에 나중에 쓰는 것은 각각 선악간에행한 상급의 심판이지 우리 믿는 자에게 기다린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은 끝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그리고 나와 함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는 내내 큰 숙제거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뭐죠? 우리 안에 죄책으로부터는 자유로웠지만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죄가 주는 그 힘과 권세와 파워와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 힘으로부터는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숙제죠. 신앙이 몇 년이 흘렀든지 간에 여전히 내 안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내 마음 한쪽에 또 악을 행하는 원치 않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니 선을 원하지만 나오는 것은 꼭 악하고 더러운 것만 나오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곤고함 어찌할꼬 나는 분명히 믿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택했고 나는 영원한 것을 보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왜 곤고하지? 이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숙제를 푸셨나요? 예수를 정말 믿었더니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마음 먹고 했더니 말씀을 정말 순종하게 했더니 죄가 여러분들한테 꼼짝 못하던가요? 영향을 안 미치던가요? 안 그렇죠 왜 분명히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까 그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우리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에서 얘기해 주는 사실처럼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또 나의 확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열로 내 영원한 심판을 대신 치루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이 나오지 않는 이 문제를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그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그 요구를 이루셨다는 라 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요구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꼴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죄를 안 졌어 내가 오늘은 에, 어제는 에, 열 가지 죄를 생각나고 어, 그죄 가운데 죄를 졌지만 오늘은 한두 가지밖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사실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왜 사셨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지켜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심은 이런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삶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인간의 몸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켜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죄가 찾아오는 또 마귀가 시험하는 또 마귀가 주는 힘에 그 모든 것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보음 11장. 우리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신약 11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현실 이 사실 이것이 뭘 말해주는지를 아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지금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거기에 있는 자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다주는 증거가 뭐냐 자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해이 강한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를 사탄이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이 사탄의 힘 안에서 죄의 권세 안에서 아니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영향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 사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자 내가 이것을 이기려는 나의 경험을 추구하죠. 내가 해보고 싶죠. 그래서 내가 승리를 내가 쟁취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사탄의 강한 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건 뭐냐면 사탄은 나보다 강하다. 이게 21절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강한 자가 있는 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는 강한 자의 손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더 강한 자 누구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그는 누구예요? 강한 자인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빰빰빰 채성경에 음? 있는데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리라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더 강하시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요구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율법의 요구는 내가 지켜서 해방을 얻는 게 아니라 강한 자에 잡혀 있었던 율법 안에서 늘그 죄의 멍에 속에 있었던 우리를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라이 사실 이 사실의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이 사실을 음, 믿는 만큼 이 사실에 의지하는 만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죄를 좀덜 짓거나 그리고 죄를 안 짓거나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는 나의 승리나 나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말씀에 대한 깊이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사색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대한 계시죠계시의존 개시, 사색이라는 말을 써요.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계시에 그렇구나 강한 자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이계시의존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고 믿는 만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주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의지하기를 원해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지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이 제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대로 기초하여서 나의 신앙이 쓰게 해주세요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이성과 또 자기의 승리나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문제를 확인받지 말고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사색함으로 성경이 주는 그 확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우리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 다음 보시죠 또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함으로 전까지 함께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말씀 우리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31절까지 돼 있지만 우리가 좀더 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요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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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이 본문 잘 압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요 그죠?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새심바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하심 하나님의 통치 속에 결정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과 연결해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뭐, 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셔야 중요한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호하신다고 돼 있죠. 예. 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이 부분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아 기분 좋다 이건 좋다 이렇게 내가 어, 시인할 만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좋은 거야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다 보니까 어때요 형통하잖아 어, 어려움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은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좋으니까 아뭐 괜찮아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도 음 만족스러워 그래서 하는 시인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떠한 것 사실은 그 내가 볼때 납득이 안 가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간섭하셨다 함께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다라는 것과 지금 연결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괜찮은 것이면 오케이.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에 대하여 선하십니다 하나님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려 운에 팔리는 것은 오케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니까 그런. 일.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 사실을 연결하여서 네가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불행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고 견디기 어려움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주신이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구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현실이 좋으면 기독교 신앙을 잘 하고 현실이 여러분 안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요셉에서 잘 나타나는데 어떤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그 오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형통이에요 그 문제가 풀렸다가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형통 그러면 예수 믿고 내가 원하고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이 되었다면 그것이 주어지는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되고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냐면요. 아주 분명해요. 로마서 여기 8장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시며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다음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대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는 인생이 누구인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그 뜻대로 부르신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유효한 효력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구원이 발생하는 그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구원이 없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과 믿음과 성화와 영화라는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딸려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그 뜻대로 정확하게 구원을 산출해내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너무나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 속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동일한 설명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냐? 틀림없는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세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애정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정이라는 것은요. 구원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왜 믿게 됐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예정을 통하여 확인받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복된 확신인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나는 예정했으니까 예정했으면 구원 받겠지 예정한 자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정받았다? 어디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하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지금의 몸이 아프고 지금의 이 상황 외롭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형편없고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합력하여 이뤄가고 있구나 이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생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발로 한번 차서 저 코너에다 집어넣어보세요. 저를 진토, 가난의 진토 속에 박어놔보세요. 제가 하나님안 사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정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은 자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태도예요. 이런 게안 나오면서 나는 예정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뭐 구원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어떤 상태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참새 두 마리가 하나 낯설은에 팔리는 것과 그리고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의 진정한 안위가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합력하여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있고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도 이하나님 사랑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어서 지옥 갈것 같아요 지옥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갈수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늘 천국을 환경적 장소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이 늘 환경적이고 장소적이고 상황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손길 속에 우리는 실패로 보이고 불행으로 보이고 절망으로 보이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 가난하게 하시고 있나요? 도저히 기미가 안 보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지금 돈이 많은가요? 부자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뺏기기 싫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 근데 그, 그 사랑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명예롭거나 안 무명한 자이거나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거나 세상이 나를 짓밟거나 상관없,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있는 것.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 이 은혜 이거로 사는 거죠.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염세주의자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시니까 짧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그러함으로 함께 시작.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가십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에 매어 살던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이 그것도 마음으로 신속하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는가 이 특징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자 소유권 이전이 된 자의 기쁨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한, 무엇을 맛볼 수 없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나와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을 시켜서 이루신 이 기쁨, 이 은혜, 이 순종의 단맛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은 즐거이 신속히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될수있될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핑거할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무엇으로 연합시키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수 있나요? 성령께서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시죠?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사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편 사이드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 편 사이드예요 하나님 편 사이드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적인 설명이에요 명사적 믿음이에요 믿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명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 사이드에서 이 믿음을 보면 명사적 믿음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아 믿음은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연합시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편 사이드만이 아니라 또 사람 편 사이드가 있어요. 이 사람 편 사이드에서 너 너희 믿음은 동일한 믿음인데 동사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달리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따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쪽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한쪽에서는 믿음은 반드시 동의어로 순종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이드예요. 우리 사이드에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했다는 라 것이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 하나 된그 은혜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안에서 믿음이 나타나는데 어떤 믿음이 나타나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라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그것에 따라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된 자로서의 이 안연함 든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신속하게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예요. 참된 위로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래요. 왜 이것이 참된 위로인가? 왜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가? 왜 그런가? 그래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해서 조금 한말 중에 사람의 마음은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구원의 창안자 성부 하나님이죠 구원의 획득자 성자 하나님 구원의 적용자 성령 하나님 이 구원의 창안자 구원의 획득자 구원의 적용자이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결코 안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참 위로와 안식과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 이 3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만날 때예요 그러면 정말 평안해요 이 평안한 천국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득 채워지기를 정말 추건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부요함으로 나아가기를 권합니다